자 두번째 프리미어 초보자가 궁금한 10가지 협도가 정리한 겁니다. 제가 궁금한게 아니에요. 네. 자두번째 뭐야? 무료음악, 이미지, 음짤 효과음 등 이제 다운로드 받는 법 음. 나도 보면 중간에 유튜브 할때막음짤 나오잖아. 네. 생각은 하는데 내 영상에 그걸 넣을 리잘 없어. 아, 나는 다 교육용 그쵸? 영상이 교육 용 영상 하다 막 이런게 나오면 이상하잖아. <웃음> 그래서 찾아서 넣을 생각 자체를 안 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무료음악, 그 다음에 이미지, 뭐 효과음 음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건데 네. 사실은 짤을 쓸때좀 조심할게 내가 촬영한 게 아니잖아요 남의 걸 쓰면 항상 저작권에 걸리거든요 근데 이 저작권이란게 네가 만약에 뭔가 짤을 만들었어 네가 촬영해서 뭔가 뭔가를 만들었다 음. 네니걸 썼어 네. 누가 그걸 퍼가든지 캡처를 받았는지 쓰잖아 네가 모르면 고발할 수가 없어 네. 근데 네가 내가 쓴걸 알아냈잖아 네. 그럼 고발하면 돼 네. 그러면 첫 번째로 얘한테 그 내용증명 같은 거 보내가지고 너 이거 빨리 안 내리면 난너 신고한다 네. 고발할 거야 이렇게 처음에 내용증명을 보낼 수도 있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웅찍도 안 하잖아 네. 어. 보통 내용증명 보낼 때는 등기로 보내 이 사람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네. 어. 그래서 그걸 몇 번을 보냈는데 반응이 없잖아 그 바로 이제 신고해버리면 음. 끝나 저작권위원회 이런 데 신고하면 끝나거든 음. 항상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내가 촬영인 게 아니다 이런 걸 절대 쓰면 안돼뭐 근데 이런 것도 안돼 어. 내가 노래방 가가지고 무슨 가수 노래를 불렀다? 나는 부르는 것만 했잖아. 네. 그럼 내 얼굴에 대한 초상권이나 일자적권이 있겠지. 음. 근데 그 노래는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 네. 내가 음. 불러도 내게 아니야. 음. 그런 것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이거는 무료 음악하고 효과음이 있잖아. 이거는 네. 한방에 갈수 있는데, 네이버에 가. 아니, 네이버가 아니고 유튜브에 가. 네. 그리고 유튜브에서 로그인을 해. 어, 요 옆에 뜨는 화면이 사람마다 조금씩 틀려. 네. 유튜브를 하던 사람이면 좀 이렇게 뜨고, 어, 나는 유튜브에 로그인 처음 해왔다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 뜨거든. 근데 무조건 스튜디오라는 글자는 보일 거야. 네. 이런 모양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걔를 눌러. 그러면 내 계정으로 가. 음. 근데 나는 활동을 안 하잖아. 그래도 계정은 있어. 네. 선생님 지금 활동을 하니까 이게 뭔가 구독자 수가다 보이는 거잖아. 그지? 네. 여기서, 여기 옆구리에 가면, 기타 기능이라고 있어 네. 여기서 오디오 라이브러리를 음. 누르면 이 화면이 나와 음. 근데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경우도 있다 이 채널 대시보드가 이렇게 안 생겨먹은 사람도 있어 이렇게 안 나오고 여기 보면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이전 버전이라고 있거든 음. 네. 이거 한번 눌러볼게 이 화면이 나오는 사람도 있어 음. 음. 만약 이 화면이 나왔는데 네. 스튜디오 베타로 들어가는 버튼이 안 보이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럼 이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그냥 찾으면 돼쭉 내려가면 여기 만들기 있지 누면 네. 여기에 라이브러 리 바로 나와 어... 아니 어쨌든 이 화면만 나오면 돼자내 네.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 베타를 지금 쓰고 있으니까 조금 더 이쁘게 생긴 모양이 있잖아 그렇지 네. 여기서 기타 기능 라이브러리 그럼 음... 이 똑같이 생겼잖아 그렇지 네. 자 여기 들어간 다음에 여기 음향 효과가 있지 네. 이것도 되게 짧아 이런 것들은 뭐 무기 소리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음악 음악은 전부 다 MR 같은 거거든 가수의 목소리는 없어 전부 다 이제 뭐 노래방에 우리 뭐 반주 그런 것만 있는 거야 여기 보면 엄청 많아 몇 십만 개가 들어있어 이걸 다 들어보고 고를 수가 없으니까 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하지 편집을 일단 했다 쳐아면 내가 필요한 시간이 있을 거잖아 그러면 내가 편집을 쭉다 했는데 뭐이 예제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얘가 한 1분 정도 채안 되잖아 네. 그럼 1분짜리가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 네. 근데 좀 길게 했어 음. 그러면 여러 개 음악을 쓰면 되겠지 음. 뭐 예를 들면 먹방을 했다 뒤에가 네. 배경음악 가고 싶다 근데 네. 먹방이 한 15분을 했어 네. 15분짜리 음악이 있을까? 음요. 있어 아, 전부 다 네. 교양곡이야 음. 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짧은 거 짧은 거를 연결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 음. 좀 이렇게 짧은 것들은 보통 곡이 한 3분짜리는 흔하게 있으니까 곡기에서 네. 그냥 하나짜리를 그냥 골라서 넣으면 되지 자 지금 1분을 알았잖아 그러면 네. 나는 이렇게 처음에 시간으로 소팅을 한번해 네. 시간 누르고 얘가 1분 미만이지만 요걸로 잡는 것 보다는 요게좀더 나아 이유는 뭐냐 하면 좀긴걸 받아서 끝에 자르면 되거든 네. 근데 짧은 걸 받아 버리면 끝에 남잖아 네. 음악이 안 들어간 구간이 있잖아 그래서 나는 약간 길게 잡아 음. 자 1분에서 1분 30초를 잡고 한번 소팅을 하지 네. 그러면 그 범위 내에 있는 것만 나와 음. 근데 이렇게 듣기에도 너무 많다 음. 스크롤하면 끝없이 나오든 거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분을 고르는 거지 뭐 악기나 기분이나 장르를 골라서 네. 방금 뭐 필라테스 운동을 했잖아 네. 그러면 얘는 좀 활동적인 운동이니까 네. 여기에 뭐 밝게 이런 거 고르면 되겠지? 네. 그럼 또 쏘팅이 돼그러면 네. 이제 들어보는 거지 대충 뭐한 1분 한 4초 뭐 이런 거 들어볼게 네. 들어보면 바로 이상하잖아 네 패스 저... 음. 이거를 하자 자 그러면 여기에 다운로드 버튼 이 있잖아. 네. 얘를 누르면 여기 다운로드를 해줘. 음, 이걸 쓰면 돼, MP3를. 그리고 이렇게 열어보면 어 이렇게 뭔가 멘트가 나와 있는 것들이 있잖아. 네. 멘트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들도 있는데, 이건 네. 어, 아무 말 없지. 네, 네. 사람 표시가 있는 거. 제작자 표시가 있네. 이거는 음. 이 음악을 만약에 썼잖아. 그러면 우리 유튜브에 영상 하나 올리면 밑에 설명 쓰는 공간이지. 있 아, 네. 거기가 얘를 넣어달라는. 근데 안, 안 넣어도 별 문제는 없더라 이때까 근데 넣어 달라는 게 규칙이니까 저런 거 있으면 밑에 그냥 글 쓰는 공간에다가 카피해서 그냥 넣어버리면 된다는 음. 여러 개 썼으면 여러 개를다 넣으면 돼 이런 음악을 썼다 그게 음. 나중에 안전하지 그럼 요제 나중에 카피해 놓고 이제 붙여넣으면 되는 거지 음. 이렇게 해서 무료 음악을 받는 방법이 하나 있어 네두 번째는 음향 효과는 또 여기서 받으면 되겠지 그지? 이거는 음향 효과는 길이가 원래 짧으니까 네. 길이로는 알 필요 없고 여기 카테고리에 가서 요런 것들 보이지 음. 뭐, 으악! 현장은 뭐 충돌음 이런거 있잖아 네. 응급자 소리 이런거 있거든? 그럼 음. 이거 눌러봐 한 네. 5만 응급자 소리 다 나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지? 음. 한번 봐도면데 네. 이것도 여기는 거? 보면 그저작권자 표시 없지 네. 아무거나 그냥 봐서 그냥 네. 쓰면 돼자 네. 요렇게 쓰는 방법 이거는 이제 음악, 무료음악, 네. bgm 그 다음에 효과 이렇게 쓰면 되고 이거 말고도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네. 저작권 없는 음악 이렇게 찾으면 나와 네. 이거를 모아놓은 채널들이 있거든 여기 보면 무료음원 자작권 음악 모음 뭐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무료음원 라운지 있잖아 이런 데 한번 들어가봐 그럼 여기서 한번 들어봐 자이 노래가 괜찮다 치자 자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있잖아 더보기를 네. 누르지 네. 그러면 이거 프리 다운로드라고 다돼 있어 네. 그래서 이런 프리 다운로드를 들어가보면 사운드 클라우드라든지 그러니까. 음악계의 유튜브 같은 데가 있어 음. 글로 연결을 시켜주고 여기 회원가입을 하든지 뭐를 하면 요걸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줘 음. 음. 뭐 이건 로그인 하라고 나오잖아 그지 네. 뭐 페이스북으로 로그, 로그인 되니까 한번 로그인 해볼게 <웃음> 뭐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받으면 이것도 이제 쓸수 있지 이런 음. 식으로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어 음. 그러니까 어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걸 쓰는게 가장 좋기는 한데 네. 유튜브 음악들이 조금 더 밋밋한 음악들이 많아 그래서 좀 이렇게 제3세계나 아니면 이렇게 그냥 유명한 작곡자들이 아닌데 자기가 만든 음을 이렇게 무료로 공개해 주는 애들이 있거든 그게 이제 모여 있는 데가 사운드 클라우드나 이런 사이트들이 있단 말이야 네. 거기서 이제 다운로드 쓰는 방법이 있지 이렇게 음. 이제 가능하고 또 이런 방법도 있어 이거는 약간 내가 보기에는 합법적인 방법은 아니야 네이버 같은 데 가서 브금 저장소라고 치면 브금이 네. <웃음> VGM 줄임말이잖아 네. 이거 모바일에서도 쓸수 있어 음. 여기 들어가서 여기 위에 보면 검색어가 입력하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카테고리를 모아놓은 데가 있거든 네. 근데 여기 자작곡이라고 돼 있는 게 자작곡이 아닌 경우도 있어 음. 그래서 여기 있는 음악들은 거의 뭐 게임에 무슨 성우 목소리를 막 이렇게 네. 발췌를 했거나 뭐좀 네. 그런 이거 분명히 저작권인데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 음. 그래서 뭐 이런 거 한번 보면 되고 자 여기서 내가 예를 들자면 가을에 뭔가 컨셉에 맞는 네. 음악이 필요하다 치면 그냥 가을 쳐보자 그러면 그 키워드에 가을이 들어간 것들이 다 찾아봐지겠지 그지? 그럼 그 네. 이런게 나와 막 프린세스 메이커 이런게 나와 응? 응. 그러니까 게임 있는 음악을 추출해서 나온 어. 거거든 응. 이런 것들은 위험 소지가 당연히 있는거지 그렇지? 응. 응. 좀 위험해 응. 응. 근데 걸리면 위험한거고 네. 안 걸리면 그냥 넘어가는거지만 넘어간다고 그게 뭐 다행은 아니니까 그래서 뭐난 일단 자작곡에는 가볼게 네, 거기서 이거 한번 플레이보자 이런 음악이 있잖아 그냥 클릭을 해 그리고 여기 보면 다운로드 있지? 어디가? 어디가? 여거 다운로드? 요거 아, 누르면 네. 그냥 다운로드 해줘요. 응. 근데 왜? 이 음악이 네. 이렇게 썼잖아? 네.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이 음악을 유튜브... 그러니까 내가 영상 편집에 넣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잖아. 네. 유튜브에 저작권 위반이라고 딱딱지가 붙는 경우가 있어. 네. 그러니까 수, 모르고 쓴 거였잖아. 어. 수익이 안 나거나 수익 요청을 안 해도 너 위반이라고 네. 찍을 때가 있어. 음. 하고 뭐 이거를 만약에 유튜브가 아니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네. 올리잖아 네. 하면 페이스북은 소리를 안나게 만들어버려요. 제작권 위반한 음악을 쓰면. 그냥. 인스타그램은 네. 아예 안나와 그냥 네. 컨텐츠 자체가 네. 응. 그래서 실컷 작업 다하고 뻘찍거리가 될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그냥 유튜브에 있는거 쓰는게 좀 좋다라고 네. 생각하면 되겠지. 자 지금까지 무료음원, 효과음이라든지 어, 네. 무료음원 유튜브가 제공하는거 라이브로 쓰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 음향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 유튜브가 서 검색을 해가지고 그거 찾아가지고 사운드 클라우드 가서 넣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작권 위배 소지가 굉장히 다분한 부금 저장소라는 데도 있었지 하면 이제 소리에 대한 건 끝났어 이미지도 요런 사이트가 있거든 어떤 사이트가 있느냐 하면 프리픽 프리피아이케 닷컴 이라고 치면 이런 무료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해외에는 자 여기 가서 그냥 받으면 돼 근데 요놈의 단점이 영어로만 검색이 잘돼 한글로 잘안 되거든 필요한 이미지가 많이 있다 뭐 <웃음> 할로윈 밑에 all 소스 여기에 소스들이 종류가 벡터 그러니까 일러스트 파일 사진 포토 사진 그다음에 포토샵 파일 레이어가 살아있는 포토샵 파일 단색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이콘 같은 건네 종류가 있거든 음. 이제 그거를 고를 때 공짜만 보여주기 네. 프리미엄은 돈 내야 돼거 말할 때 그다음에 네 할로윈을 지금 어떤 걸 받고 싶은 거야 사진 저... 일러스트 분위기 있는 사진. 사진. 그러면 이제 포토만 체크를 할게. 네. 이 상태에서 검색을 하면 그것만 딱 소팅돼서 보이지. 이런 식으로. 음... 자, 나왔지? 그럼 네가 지금 카테고리 이렇게 포토만 보겠다, 프리만 보겠다. 네. 그다음에 인기 있는 것, 뭐 아니면 최근 순 이렇게 보겠다. 이게 다 나오거든. 네. 네 보는 형태를 이렇게 보겠다, 이렇게 보겠다 이런 게 옆에 다 있어. 필요 없으면 필터 끄고. 위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유료야. 음... 다돈 내야 돼. 거의 하나에 몇 달러씩 받아. 밑에 있는 것들은 다 공짜야. 네. 근데, 공짜 중에서도 아까 전에, 우리가 요거 체크를 할때요 프리미엄을 껐잖아. 근데 네. 만약에 요 놈이 체크가 만약에 돼 있었다라고 치면, 네. 요게 요 왕관. 왕관 붙은 거 있지? 이거 네. 다돈 내라는 거야. 음. 음. 그래서, 뭐 내가 써먹겠다 하면, 네. 요거 클릭하고, 여기 다운로드 버튼 있지? 네. 누르면 다운로드가 되는데, 회원가입이 공짜거든? 네. 회원가입을 하면 무제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음. 회원가입을 안 하고 다운로드를 누르면, 여기 프리 다운로드 계속 나오거든? 네. 누르면, 이 파일을 주기는 하는데 20개인가 하루에 네. 그게 좀 제한이 돼 있어 음. 자 지금 다 받았지? 네. 이거를 압축을 한번 풀어볼게 압축 풀기 하면 이렇게 폴더 안에 이렇게 줘. 라이센스 있거든? 이거는 참고 삼아 삼아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그냥 공짜로 쓸수 있지 요게 이제 무료 이미지를 해외 사이트 같은 데 가서 받는 방법이고 이런 네. 것할때 이제 좀 주의할 사항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지 내가 몇 가지를 언급을 구글이나 네이버 가면 이미지 검색이 가능하잖아 거기 있는거 절대 쓰면 안돼 무조건 걸려 할로윈이라고 치면 네. 여기 이미지가 있을거잖아 네. 엄청 많다고 네. 너 이거 쓰고 싶잖아 난리나 받았으면 나중에 걸려 무조건 이런 걸린다고 보면 되거든 음. 그래서 여기서 도구에 간 다음에 네. 도구에 가서 여기 밑에 뜨지 네. 여기 사용 권한을 눌러 음. 거기서 밑에 보면 여기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거 있잖아 네. 그런 것만 써야 돼 음. 그러니까 뭐 수정 후 재사용, 뭔가 고쳐서 재사용할 수 있거나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어쨌든 재사용을 허가한 것만 누르면 좀 양이 줄거든? 음. 이런 것들은 이제 쓸수 있다는 거지 이런 네. 사이트들 보면 대부분 다무료라고 돼있지 이런 음. 음, 것들은 가능한데 이것도 사실 위험한 게 원래 저작권이 있는 거를 누군가가 이런 사이트에 무료랍시고 올려버릴 수도 있어 음. 그럼 너는 모르고 당할 수도 있어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고 만약에 나 이거 꼭 쓰겠다 하면 이 사이트에 내가 가입을 해서 다운을 받았다라는 것, 들 화면을 캡처하든지 그걸 네가 좀 증빙을 해놔야 돼. 어, 난 무료라고 해서 받은 겁니다. 나중에 할 말이 있잖아요. 그래. 이게 이제 이미지 다운로드 방법, 받은 방법이고 또 하나가 이제 음짤. 움짤. 음짤은 사실은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협동한테 잘 물어봤어요. 나 음짤 어디서 받니? 협동가가르쳐줬어요 자, 음짤 할거 어디서 받는다더라. 유튜브 가서 음짤 치면 된대. 짠. 아까 전에 내가 움짤을 쳤거든요? 아까 녹화하기 전에 움짤을 쳤는데 그 큰일날 영상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짤모음이라고 했지? 네가? 짤모음 네. 여러분도 그래도, 한번 움짤을 쳐. 어 그래도 나오긴 나오던데요? 이건, 이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이건 검색 결과가 나오는 건데 뭐 협동 알아서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겠죠? 노란 딱지 붙으면 얘 책임이에요 아... 씨, 쫄린다 짤모음 <웃음> 치면 그지뭐 이런거잖아 이런거 나 이런거 싫거든 자 제일 위에 있는거 네. 자 영상편집용 짜리라고 있네요 클릭해봅시다 모음을 만들어 놨어 음... 재생목록을 만들어서 이 안에다가 짧은것들을 넣어놨네 짜리니까 네. 제일 처음께 청쾌... 뭐 사극에서 일부를 네. 따놓은것같아요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게 이거 어디써먹을까방 <웃음> 그거는 <웃음> 그냥 먹방에 쓰면 돼 먹방 네, 먹방에 쓰면 되는거고 뭐 이런거지 적재적소에 써먹으면 되는데 얘네들이 내가 촬영한게 아니잖아 내게 아니잖아 이거 사실 쓰면 문제가 돼뭐 kbs mbc 에서 이건 그냥 알바 뿌려 갖고다 찾아내 하면 다 찾아낼 수 있거든 음. 전 국민 전유튜버를 전부 다 범법자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음. 어, 안하는데 이거 하면 안되는 지식이네요 사실은 음. 자 그러면 얘를 만약에 진짜 쓰고 싶다 그러면 다운을 받으면 되잖아 네. 근데 유튜브는 자기가 올린거 아니면 원래 다운로드를 못 받아 음. 자기가 올린거는 나중에 자기 채널의 관리자에 들어가면 다시 받을 수 있거든 네이버 가서 이렇게 검색을 해 4K까지만 쳐도 이렇게 쫙 나올 거야. 음. 4K 다운로드하면 여기 블로그나 이런데 엄청 많거든. 이런 사이트가 있어. 이게 PC용도 있고 맥용도 있는데 나는 이제 맥이니까 맥용으로 들어가 볼게. 같은 사이트거든. 4K 다운로드 해가지고 이게 요거를 받아. 그다음에 실행을 시켜. 그다음 에 유튜브에 가잖아. 그럼 이거 지금 다운로드 받고 싶잖아. 그러면 요거 경로가 이렇게 공유 있지 네. 버튼 눌러. 그럼 요거 주소 있잖아. 네. 복사를 해. 그런 다음에 아까 전에 그 프로그램에 가 패스트 링크를 딱 누르면 그걸 읽어들여 자기가 페이지 처리를 해 네. 아, 파싱이라고 그래요. 음. 그러니까 남의 서버에 있는 뭔가를 주소를 알아서 이게 다운받는 행위를 파싱이라고 하거든. 음. 파싱을 해. 그래서 여기 보면 다운로드 비디오를 하겠다, 아니면 오디오만 추출하겠다. 이것도 가능해. 그냥 뮤직 비디오에서 MP3만 밖에 이런 것도 되긴 한데. 네. 불법이야다. 음. 그리고 MP4지. 동영상이니까 mp4, MP, mkv 이런 걸로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얘가 올려놓은 퀄리티가 있을 거잖아 딱그까지는 받을 수 있어 다운로드 그러면 이걸 받아 추출을 해 그럼 여기 있잖아 mp4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 이거는 내가 불법을 가르켜 준건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 사용법을 가르켜 준거아 이런 거 만든 놈이 불법이지 물론 쓴 놈도 나이가안쓸 거니까 상관없다 이런 거 쓰면 나중에 이제 유튜브 오래 못합니다 여러분들 뭐 안에 콘텐츠 뭐한 200개씩 300개씩 이렇게 재놨을 거잖아. 그럼그 안에 이런 짤들 엄청 썼어. 사람들 재밌으니까 좋아한다고 막 썼잖아. 한마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야. 자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궁금한 거열 가지 중에서 두 번째 끝났습니다. 안녕. 자 이제 협도막 뭐 열심히 불법하겠구만. 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